안녕하세요. 썬텐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필수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등의 활동을 하며 많은 팔로우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은 학고이자 쪼린 유튜버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유튜브 구독자를 최단기간에 모으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편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한 진영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연적으로 그 진영의 반대 세력, 혹은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된다. 내 편이 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할 발언을 과감하게 해버린다. 가끔 혹은 자주 기부나 선행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확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SNS뿐만 아닌 정치나 기업 등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러한 진영 논리를 누구보다 싫어하고 제발 많은 지구인들이 그 진영 논리를 이용해 한쪽에서 이익을 취하게 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저였습니다. 저희 최근 영상에 몇몇 분들께서 베트남이 이러한데 왜 베트남에 사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든 유럽이든 베트남이든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이 모든 국민들과 교민들에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중국집에 짜장면이 맛이 없어서 그집 짜장 맛이 없다고 리뷰를 하였는데 그 후로 계속 그 중국집에 가는 사람에게 짜장면이 맛 없다면서 왜 가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짜장면이 맛은 없지만 짬뽕이나 탕수육은 개꿀맛이라 짬뽕과 탕수육을 먹기 위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에게 베트남이 좋으냐 싫으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의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좋고 싫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도 아니고 그냥 장단점이 존재하는 국가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쪽 진영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되어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중립기여를 넣고 지켜봐야 해 라고 하지만 상대 진영의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슬슬쩍 넘어갈 거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인터넷에 퍼나르기를 하자와 같은 내로남불습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서민들만 항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내로남불습성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나 양심에 따라 그 수위가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개월 전 저는 한 가지 영상을 올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적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었죠.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모든 부분이 서로 다르듯 사람마다 삶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의 기준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변하겠지. 최근 몇 개의 영상들을 제작하고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 그리고 내말 맞고 너말 틀리다라는 꼰대식 마인드를 누구보다 싫어했던 저였기에 좋은 것은 좋다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세상이 너무나도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신 한 분께서 해외 생활을 하며 경험하셨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댓글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립니다. 혐오할지라도 표시내지 말고 이득을 취할 연구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도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에 진실하다는 라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취할 부분은 취하고 우리에게 손해되고 해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는 좀더 깊숙한 심중으로 판단하시고 깊은 은밀함으로 공유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소중한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께는 제가 문학적 감수성이 낮아 표현을 제대로 못해 오해를 사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댓글의 내용처럼 최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베트남과 서로 윈윈하며 함께 업그레이드 컴 되어야 그 이익의 폭또한 증가하겠죠. 앞으로 부조리에 공론화는 제 채널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인이 되었든 베트남인이 되었든 설사 그것이 제가 앞으로 베트남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대로 알려주는 채널이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별 재미없는 이번 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